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3회 복귀 방송입니다. 1053회 당첨번호는 요 어, 이렇게 나왔죠? 22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1051에 21서부터 출발하더니 이번에는 또 22서부터 출발을 했네요. 뒤를 확 몰렸죠? 헌터 개인적으로는 이 45를 제외한 나머지 이 6수는 보너스볼까지 포함해서 이 6수가 헌터가 수집한 자료상 모두 강력한 약수,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잡혀 있었어요. 여하튼 일반 영상에서는 이번 이차에도두 개가 두 군데가 오류가 났네요. 나머지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 매번 한개 내지 두 개가 오류가 나죠. 그랬는데 이번 이차에 그 공동구매를 이제 처음 시작했잖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아 어, 이번 회차는 11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첫 회차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필출그룹에서 이, 이수들을 이걸 다 빼냈어요. 이걸. 헌터 자료상으로 이게 약수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수로 잡혀 있던 그 근거를 어, 오늘 복귀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다 헌터한테는 제수에 이 가까운 약수들이었어요. 어, 그래서, 어,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복귀는 공동구매한 내역서부터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매를 먼저 복귀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공동구매 참여인원이 적어서 제의수의 수를 압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1인당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15,000원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약수들을 다 빼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0 5 3의 공동구매 조합입니다. 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사용된 그룹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번엔 어, 6그룹을 사용했는데 어, 그 압축을 좀 강력하게 했어요. 압축을요. 어, 왜 그랬냐면 어, 참여인원이 11분밖에 안 돼서 첫 회차라서 이번엔 참여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1인당, 이 공동 구매는 1인당 15,000원, 이하로, 어, 개인 분담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 강력한 압축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고, 어, 다음 회차에는, 어, 뭐냐면,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음 회차를 위해서는, 어, 이번 2차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어, 점검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헌터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고정수를 20을 잡았어요 헌터가 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필출 그룹이 20, 22, 30, 37이었어요 내수였습니다 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어, 22하고 30, 37은 헌터 자료상으로 헌터가 약수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약수들을 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명이서 1인당 1 5 0 0 0원 이하로 분담을 시켜야 돼서 빼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다 아시죠? 이거 월요일 날 헌터가 약수로 올려드렸던 거죠? 이, 수, 이, 이 자료입니다. 월요일 날 퐁당퐁당 사연속 올라간 22였습니다. 어 풍당 풍당 자료가 최근에 연속해서 나와서 이게 이제 약해질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어 이게 지금 어, 이렇게 평상시하고 다르게 지금 막 연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22가 이번에 차또 나왔죠. 자또 하나는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어, 30입니다. 이게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어, 그래서 이두수를 빼냈는데 이두수가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올려드린 이 세, 22, 30, 37은 월요일 날 올려드린 약수들인데 이 약수에서 두 개가 그냥 동시에 튀어나와가지고는 그래서 헌터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00명이 참여를 해서 그 조합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압축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을 텐데 4 수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압축을 하다 보니까 또두 번째는 이제 1945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압축을 한 거였어요. 여기는 원래 원본은 193845였는데 이거는 38을 빼내서도 다행히 45가 살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가 이건 나와졌어요. 그 다음에 이세 번째 그룹이요. 이게 어, 헌터가 뽑는 19 대상수를 뽑는 어, 자료가 있어요. 어, 그 대상수가 123489였는데, 어, 8은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고, 그러면 12349. 어, 요게 이제 요 중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234를 뽑았습니다. 어, 그런데 요게 전멸을 했어요. 특히나 헌터는 요34 중에서 19가 있을 걸로 봤습니다. 34 중에서요. 어, 3, 4를 강력하게 받, 받은 이유는, 어, 이렇습니다. 이게, 어, 화요일 날 올려드린 자료인가요? 어, 이 주기분석 자료죠. 이게 지금 현재 8연멸 중입니다. 8연멸 중이에요. 어, 그런데 이 대상수가 3, 4, 7, 11, 31, 41, 35, 보너스 볼. 어, 이건데, 여기에서 7, 11, 31, 41, 35가 아, 약수로 보였 약수로 잡혀 있었고, 그 중에서도 11은 좀 약간 지금 덜한 약수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헌터는 3, 4, 1 0일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3, 4를 초고로 잡았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기 11, 11도 필출 그룹에 여기 들어 있어서 이 11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이 그룹이 또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구연멸이 됐습니다. 헌터가 이 자리를 올리면서, 함께 찾아 봅시다를 올리면서, 구연멸까지간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구연멸까지 이게 가는 거, 가네요. 왔네요. 구연멸까지 왔어요. 말, 말이 시가 됐나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터는 3, 4를 촉으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예 이거 원본 자체가 여기는 통째로 전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16, 28, 36인데 이거는 이 여기는 뭐 로또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를 필출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육락이잖아요, 육락 현재 육락이죠. 여섯 수가 한 개도 출안하고 지금 육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차에게 필출이라고 봤는데 헌터는 여기서 16, 28, 36을, 어, 이걸 뽑아갔죠. 여기 뽑았어요. 어, 7번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약수로 봤고, 25하고 29는 헌터가 이건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봤습니다. 아 어, 그랬더니 이게 29가 태나왔어요 어, 29를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봤던 이유는, 어, 목요일 날 올려드렸던가요? 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때문에 그랬어요. 어, 이게, 좌측 사선으로 유견석 올라갔죠 이게 유견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수가 29였는데요 하필이면 이게 유견석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아 출을 해가지고는 아, 헌터를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건 목요일날 아, 헌터가 올려드린 거죠 아 이게 출했습니다 이게 이 출을 해가지고 29가 출을 해가지고는 어, 이 육락이 필출이라는 건뭐 헌터 뿐만이 아니라 로또로 하시는 분들은 다 필출로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필름은 어, 이게 그 강력한 헌터한테는 강력한 제의수로 잡혀 있었던 29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16, 28, 36을 뽑아갔는데 어, 이게 좀 난감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세 번, 아, 다섯 번째 자리는 어, 이랬습니다. 11, 12, 17, 34, 35 어,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헌터 자료상 34하고 35는, 어, 그, 헌터 자료상 제2세에 가까운 약수로 잡혀 있었습니다. 34가 약수로 잡힌 잡, 잡은 이유는, 잡힌 이유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서 34, 이거 월요일 날 올려드린 규칙수였죠? 이게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가서, 어 그래서 이것도 어, 약수로 잡혔어요. 그래서 수를 압축하다 보니까 역시 34를 또 빼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다음은 어 여기 24, 32, 43을 어, 잡았는데 그거는 원본은 또 이랬습니다. 24, 26, 32, 43이었는데. 아, 또 26이 또 나왔어요. 이게 약수가 어 26이 약수로 잡힌 이유는 또 헌터가 약수로 잡은 이유는 어, 이런 이 자료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 유튜브로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어, 여기는 우측으로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아니, 5연속 올라갔죠. 5연속 올라갔는데, 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이 차에는 끝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순데, 여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수가 26이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26을 그래서 또 뺐습니다. 뺐��니 어, 이게 평상시에 잘 맞다가 이번 회차 공동구매를 하는 첫 회차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헌터가 쏙쏙 빼낸 어, 이것들만 이렇게 이 빨간 것들은 다 약수로 잡힌 거잖아요. 어, 이게 아,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어, 뭐냐면 약수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약수가 아니고 헌터가 나름대로 강력한 약수라고 보는 것들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 됐습니다. 22, 29, 26이세 개는 헌터가 아주 강력한 약수로 봤고 30과 34는 강력한 약수는 아니더라도 일단 약수로 봤어요. 그래서 11명분에 대해서 그걸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11명분의 그 분담금을 맞추기 위해서 대상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제 빼냈습니다. 이걸 빼냈더니 쟤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 참, 그렇게, 이렇게도 되네요. 또, 이렇게도. 아니, 어쩌면 뭐, 마, 치 약속이나 했듯이 그냥 탁탁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자료들이 아예 헌터 눈에 보이지를 말던지, 이게 보여가지고는 이렇게 빼냈습니다. 술 수를 압축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주차, 1 어, 1 명밖에 안 돼서 압축도 해야 됐지만은 압축 압축을 해야 되는데 또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제휴수에 헌터 눈에는 제휴수에 가까운 약수들로 이렇게 보여졌는지 어, 그랬습니다. 어, 다음에 저희는 좀 어, 참여 인원이 좀 많아서 어, 수 압축이 좀 없었으면 어, 압축을 좀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헌터는. 어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뭐 이렇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게 술을 줄이는데 뭐 지금 얘들이 약수인 이유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걸 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어, 그 근거 근거 있는 어, 근거가 있어서 다 빼낸 거죠. 이게 아, 그랬더니 얘들이 그냥 다 추를 해버렸어요 술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 실패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한달 안에 한달 안에 1등 당첨을 이뤄내셨더이 여기서 보면 어, 이게 이게 빼져 나가 이 뭐냐면 이 약수들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어 1등은 안 되는 거였죠. 왜냐면 하 어, 이쪽으로다 필출수가 두개가 몰렸습니다. 여기 몰리고 여기는 여기는 전멸을 해 버리기 때문에 1등은 안 나오고 3등이 나올 수 있는 자료였죠? 3등이 나올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5개가 맞는 자료였어요. 맞추 5개를 적중할 수 있었던 자료였어요. 좀 아쉽습니다. 뭐 1등이 안 나오고 3등이라도 어뭐그 괜찮겠는데, 첫 회차에. 그런데 하필은면 어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그 약수절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첫 회차는 이래저래 아, 실망을 시켜드렸습니다. 아, 하여튼 어, 좀 송구스럽고요. 어, 다음 회차에는 좀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어, 분당금도 만원 이하로 줄여서 한 7, 8천 원대에서 어, 할수 있도록 100명이면 7, 8천 원대에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좀 어,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이번 회차에는 또 유독 이 어, 필출 그룹으로 뽑힌 수들이 이렇게 네 수가 넘는 것들도 이렇게 뽑혔어요. 대개 네수 내지 두 수, 어떤 건는한수 이렇게 뽑히는데 압축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되고 헌터가 뽑는 자료들이 대개 한 개에서 네개 정도로 이렇게 뽑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섯 개, 여기는 몇 개입니까? 여섯 개 자료도 이렇게 뽑히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그 공동 구매에 대해서 이번 이차는. 어, 대실패했어요. 어, 뭐, 인원수에 핑계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어, 다음 의차에는 어, 많은 분이 어, 참여하셔서 1인당 분담금을 만원 밑으로 줄일 수 있도록 어, 같이 우리 협력해서 1등 당첨을 이뤄내는 겁니다. 부탁, 어, 어, 많은 분들 참여를 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방송서부터 복귀하겠습니다. 월요일 거는 이미 뭐 약수, 어쩌면 그 약수 중에서 3개가 나왔는데, 그 3개가 다 헌터가 그 필출그룹에 들어가 있었는지, 헌터가 보면 필출그룹에 들어있었습니다. 23 제외됐고, 여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4 제외됐죠? 41도 제외됐습니다. 37도 제외됐고요. 이번에는 어, 이 약수를 16개를 보여드렸죠. 어, 추가로 32를 보여드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22출했습니다. 제외됐고요. 35는요. 어, 21도 제외됐습니다. 31도 제외됐고요. 어, 30은 어, 출했죠. 어, 12도, 12는 제외됐고요. 33 제외됐습니다. 8도 제외됐고요. 34 출했죠? 출했어요. 27 제외됐고요. 25도 제외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총 15개를 보여드렸고요 주중에 32 하나 더 추가했죠. 그래서 16개였습니다. 어, 그 추가를 하는 이유는, 어, 추가를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헌터가 이 약수는 계속, 어, 그, 복귀를 해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그 통계를 놓기 위해서는, 어, 그걸 다 보여드려야 돼서 한개를 추가로 보여드렸습니다. 32. 그래서 이총 16개에서, 어,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 22, 30, 34가 헌터 필출그룹에 다 들어있었는데, 어, 수를, 어, 조합수를, 어, 줄이려다 보니까, 결국은 빼냈는데, 그게 그냥 다 꼼짝없이 당했네요. 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화요일날 올려드린, 어, 네수중 1에서 3수, 회계분석 자료죠? 어, 32, 이거 추가로 주중에 보, 보여드린 거죠? 규칙서 이것까지 해서 16개였습니다. 30이 제외됐고요. 어, 함께 찾아봅시다. 이게 또 헌터한테 골탕을 먹였어요. 이게 지금 8연멸 중인데 어, 그래서 어, 이번 회차에는 출할 거다라고 헌터는 보고 있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어, 이 7은 약수로 잡혀 있었고요. 어, 그래서 7일, 30일, 3 5 40일 이거 다 약수로 잡혔죠. 그래서 여기서는 헌터가 3, 4, 10일 중에 서 있다. 그래서 특히나 3, 4가 1, 9일 가능성이 높다고 라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얘가 아예 전멸을 해서 구연별로 넘어갔습니다. 어, 이상하게 아주 자료가 어, 그 합동으로 헌터를 이번에는 그렇게 망가뜨려 놨네요. 어,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 음, 이번 2차에는. 15가 보너스 볼로 나왔고요 22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수는 몇개 안되는데 쏟아져 나왔네요 그렇죠? 대상수에 비해서 쏟아져 나왔죠 3개나 나왔습니다 불주변수는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죠 이거는요 자 다음은 내수 중 1에서 3수 그 화요일 날 올려드린 거죠 여기서는 45가 나왔습니다. 48, 20, 4 5로 뽑았는데요. 아 여기는 45가 나왔습니다. 어, 헌터는 20도이고 고정수로 가져갔는데 고정감으로 가져갔는데 20이 안나오고 45만 나왔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29하고 어, 45가 나왔죠. 자 다음은 어, 수요일날 올려드린 용지 분석입니다. 용지 분석이 최근 들어서 아주 그 냉활력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죠. 용지 분석에서요. 어, 아주 어, 그 많이 많이 나와요. 어, 용지 분석이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1세로 라인과 어, 4 좌측 사선인데 어, 여기에서는 15보너스보라고 22하고 어, 29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는... 어. 이 1세로라인과 2세로라인이었는데요. 아, 여기서는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4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 아, 이렇게 나왔어요. 아,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용지 분석이 아, 최근 들어서 아주 상당히 아, 그 좋은 자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아, 여기는 아홉한 분석 3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아, 첫 번째에서는 보너스 볼 15가 나왔고요. 두 번째에서는 26이 나왔고요. 어, 세 번째에서는 45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 각각 한 개씩만 추했네요 이렇게 추했습니다 자, 다음은 네중 어, 하나였죠. 다섯 개의 자료로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첫 번째 거에서는 29가 나왔고요. 어, 두 번째 거는 전멸했습니다. 세 번째 거에서는 보너스 볼 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네 번째 거에서는 29가 나왔고요, 아, 다섯 번째 거에서는 아, 여기서는 45가 나왔습니다. 아, 넷중 하나가 아주 상당히 자료가 좋아졌죠.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몇주차 지금 계속 연속해서 그렇고 있, 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예. 아, 용지 분석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아욱칸 분석이 아주 아, 상당히 출연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목요일날 올려드린 어,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입니다. 자 여기서 헌터는 어, 그 17을 어, 그 2월수가 있다면 17로 봤어요. 26이 어, 그 공동구매에서 보셨듯이 강력한 제이수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어, 17을 봤습니다. 26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것들도 어, 그 헌터 자료상 다.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잡혀 있었어요. 2월수가. 17 하나만 고스란히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헌터는 2월수가 있다면 17이고, 17이 안 나오면 2월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어, 17이 멸했습니다. 이렇게 고 여기는 고정수 찾아 봅시다 해서, 그 유튜브에 넷중 하나 올려드린 다섯 개 그룹. 5개 그룹의 중복수입니다. 중복수로 이렇게 뽑았어요. 중복수가 16, 28, 20, 16, 18, 28, 29, 40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중복수 29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차에도 중복수에서 출했죠. 이번 차에도 또 중복수에서 이렇게 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7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이었는데요. 어, 여기 중복수입니다. 7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대상수가 이렇습니다. 어, 4, 8, 15, 16, 22, 22, 22 31, 30, 41, 44였는데 헌터가 이렇게 X표 친 것들이 다 약수에 잡힌 것들입니다. 약수에 잡혀 있어서 약수에 잡히지 않은 거가 4, 15, 16이죠. 여기 남아 있는 게 4, 15, 16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이 중에서는 보너스 볼이 나왔고요. 약수로 잡힌 수에서 22가 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긴 15하고 보너스 볼 15하고 22 이렇게 출했죠. 약수를 제거하고 봤을 때는 보너스 볼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 차는 꼼짝없이 헌터가 약수한테 꼼짝없이 당했어요. 자, 다음은, 여기, 그, 현재, 전멸 신기록과 타이 기록 중인 두개 그룹인데요. 어, 요게 두개 그룹이 출할 시기가, 위에 거는 신기록 중이고, 밑에 거는 지금 타이 기록인데, 그래서 이두 개가 다 필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 아, 저, 필출할 시기에 다 도달해 있어서, 이게 필출이라면 요 이중복수 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헌터는 1구 중에서 주기 분석자료 8연멸 중인 거에서 3, 4 여기서 2를 뽑아가지고 2, 3, 4를 잡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두 그룹이 이번에 차에 또 전멸을 했어요. 어, 멤버십 들어와서 이게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어, 멤버십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어, 계속 어, 신기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감해요. 아, 그래도 나올 때까지 이건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힘기록 중이기 때문에, 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난주를 여기가 보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 필터 자료죠. 필터 하시는 분이 멤버십 회원 중에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필터 자료로 쓰시라고, 이거는 무조건 필출입니다. 이러면서 올려드렸죠. 어 필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어, 자료가 2연멸중이라서 지금 타이 기록이라 무조건 필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서는 어, 30이 나왔습니다. 아, 30 하나만 나왔나 보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목요일날 올려드린 어, 그넷중 하나죠. 여기 넷중 하나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하나 올려드렸죠. 일곱 수 필터기가 이것도 찾아주는 필출 그룹이에요. 그런데 어, 여기는 어, 26, 26이 나왔네요. 여기서는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도 한 수만 나왔습니다. 어, 이 일곱 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은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필출 두개다 필출했네요. 자 다음은. 어, 이게 아주 헌터를 골탕목인 거죠. 이 자료 때문에 29를 압축하면서 뺐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출했어요. 29 어, 기운이 빠지네요. 여기요. 여기 이 화면 보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어, 이게 왜 헌터 눈에 보였는지, 이게 이 자료가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어, 그다음에 넷중 하나, 이번 이차에는이 자료가 전멸을 해서 어, 이 자료하고 어, 주기분석 8연멸 아, 중인 거거하고 2개가 이번 이차 일반 어, 방송에서는 2개가 어, 이번에 오류가 났습니다. 어, 이제 다음 이차에는또 이것도 출하겠죠. 이제 필출할 겁니다. 꼭 매주 어, 일반 영상에서 한개내지두 개가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100% 적중이 이렇게 어렵네요. 어, 공동 구매는 이번 이 차에 어, 그1 인당 분담금을 줄이려다 보니까 아, 그, 어, 분담금을 15,000원 이내로 맞추려다 보니까 어, 압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그 압축을 할때 사용한 어, 약수들이 약수들이 다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어, 그, 여섯 수 중에서 다섯 수가 그 약수에 잡혀 있는 수들이 다 추를 해버렸어요. 헌터 자료상.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됐습니다. 압축을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필, 어, 완, 완전 조합을, 어, 해야 완벽한 공동 구매가 되는 건데, 이번 회차에는, 어, 완벽한 공동 구매는 아니죠. 어, 압축을 했으니까요. 다음에 저희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1인당 만원 이내로 경, 뭐냐면 분담금이 갈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귀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공동구매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